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예쁨과 미움을 판단하는 시간이 불과 0.15초밖에 안 걸린다는 연구 결과에 나온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을 0.15초 안에 저 사람의 그 검은 동자가 얼마나 크고 흰 동자가 얼마나 크고 이거를 판단할 수 없는데 눈썹의 위치가 이렇게 높게 되면은 아 눈이 크다고 느끼게 되고